그말 좋아. 좋았어 boy, boy. 자, 한번 던져, 던져, 던져줘 자, 고마 자. 좋았다 잘했어 고마 자, 자, 자, 자, 자. 보이 자, 보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목말랐구만 던져도 되겠다, 이제. 자, 죽었다. 던져다 Good boy, come on. 잘했어. c 만 m e on, go. Good boy. 이렇게 구포 좋아 잘했구만 멀리 던졌구만 좋아서 구만이 잘 물었구만 오케이 잘했어 오 멀리 던졌네 구만이 좋아서 갖고 오네 구만이 잘 찾아냈구만.